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앞번에 제가 서로 다른 구역에 입주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둘다 완공이 돼서 이제 입주를 하고 난 후에 어, 먼저 완공되었던 아파트를 팔 경우에 그 입주권으로 아파트가 완공된 그 양도세를 계산할 때그 아파트의 취득 기준일을 언제로 보느냐라고 질문을 어, 이렇게 국세청에 인터넷으로 했다가 받았던 답변이 그때 A를 먼저 팔 경우에 비과세라는 답변을 받았었던 게 있죠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이 너무 아무래도 이거 아니다 싶어서 어, 재차 저도 또 어, 그 교수님한테 좀 질의도 드리고 자료도 찾고 이렇게 해봤더니 결론은 이렇게 아무래도 과세라는 견해가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과세라는 견해 예, 오늘 그 문제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구역에 가 구역과 뭐나 구역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구역에 보유한 두개의 입주권 어, 그거를 다 입주가 이제 어, 하고 나서 입주 후에 아파트 완공된 후에 과연 비과세로 팔수 있겠는가 어, 앞번에는 제가 이거 비과세라고 국세청 답변받은 자료를 그대로 한번 올려 드렸었죠 그게 과연 왜 그런지, 왜안 그런지, 맞다면 또왜 맞는지, 틀리면 왜 틀린지를 한번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먼저 보시면요. 그때 그 국세청에서 비과세라고 이제 어, 해석을 달아주면서 끌고 온그 근거자료를 여기 서면 2017 법령 해석재산 1160 2018년 4월 24일 로 자료를 어, 예를 들면서 그때 비과세라고 했었어요. 이 자료는 거기 그대로 올려놨던 자료입니다. 이 입주권이 이렇게 집이 됐고 그 다음에 이비 입주권이 이렇게 집이 됐고 이렇게 어, 각각 집이 된이두채 중에 어, 앞에 집을 팔 경우에 취득기준일이 완공이 된요 날인지 입주권을 취득한 요 날인지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 어, 예교에서는 주택취득기준일은 요거다. 요렇게만 답을 사실은 해놨어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요 내용은 제가 앞번에 읽, 읽어드렸었기 때문에 길게 다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앞에 그 팔면 그 두번째 산그그 그 주택의 취득기준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답변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 하면 당연히 이게 아파트 입주할 때 완공될 때 우리 잔금치고 할때 사용성이 떨어지는 날 있죠. 입주해도 된다 하는 그 날을 말하거든요. 그 날이 취득기준일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질문에서 끌고 오기는 어? 그 날이 취득기준일이야? 그러면 좋아. 이날로부터 3년 안에 앞에 집 팔면 이게 취득기준일이니까 당연히 비과세 되겠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거예요. 실제로 부산지방국세청에 국세청자 그 국세청에 제가 쫓아가서 질문을 해도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 정말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답변이 맞다라고 하면 여기 끌고 온이 자료가 답변이 그냥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라고만 답변을 했지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팔때 비과세라는 답변은 여기 없어요. 주택취득일의 기준일은 요날이지만 앞에 입주권이 집된 걸팔때그 세금이 비과세라는 말은 여기 단한 줄도 없습니다. 그죠? 그데용걸 끌고 와서 국세청에서 해석을 하기를 이제 아 이러니까 비과세가 되구나 하고 답을 주었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의 질의를 하면 근데 만약 이 질의가 그대로 비과세 되는 게 맞아야 된다 하면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요 옆에 딱 이해하기 좋게 거제 이구역 옆에 사실 롯데 클래식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헷갈리니까 요거가 아파트라고 가정할게요 가 롯데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이미 입주한 지 2년 지났고요 그래서 나중에 거제 이구역이 완공이 되면 굉장히 단지도 크고 커뮤니티도 좋고 새 아파트라서 좋을 것 같아서 관리처분이 났죠 거제 이구역은 그래서 거제 이구역 입주권을 하나를 샀어요 나 입주권을 성계조합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나를 샀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그제일을 입주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제일을 만약에 오늘 2월 15일자로 지금 입주권 사면서 잔금을 쳤어요. 그러면 이게 2020년이잖아요. 어, 2020년부터 3년 안에 2023년 2월 15일 안에 롯데 클래식을 팔면, 현재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이걸 팔면, 당연히 이어 불문하고 이집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비과세예요. 부엌이 넘지 않는 한. 맞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안내를 하느냐면요. 1종전주택, 그 다음에 2입주권을 샀다,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입주권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아까처럼 양도를 못했을 경우는 입주 전에, 예를 들어, 롯데클래식을 롯데 클래식을 팔면서 입주를 하든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는 4년차라고 가정할게요. 그때도 예를 들어 안 팔고 완공되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만 2년이 지나기 전에 실제로 전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다 갖다 놓고 실입주를 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할 경우에는 3년 지나가 앞에 롯데클래식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에 보면 기역구간, 니형구간티귿구간 구간 나누어서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니형구간티귿구간 구간 이거 할때티귿구간이 완공되고 나서 2년 안에 1년 이상 입주하고 파는 거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2년이 지나서 2년 반쯤, 2년 6개월째 팔았다. 롯데클래식을. 과세거든요. 그거 비과세가 아니고. 2년이 지나서 팔면 근데 지금 여기에 해석해놓은 이 자료대로를 적용을 하면 이게 아까 사용성인서 교부일 완공된 날이죠. 완공된 날부터 이걸 이걸 집으로 본다면 이때부터 3년 안에 여기 집이니까 3년이 주택으로 봤으니까 3년 안에 롯데클래식 팔면 비과세가 돼야 맞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요것도 집? 아 요때 집이 됐네 집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왜? 아파트니까? 이게 그러면 나 아파트인 거잖아요. 뭐, 가 아파트랑 나 아파트랑 요거 완공일 보면 일시적 일가구 주택 비소정 지역은 3년 안이잖아요. 그렇게 비과세가 돼야 되는데 입주권으로 보기 때문에 요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일은 아까 요 사용성에서 교부되는 요때 양도세 취득 기준일이 아니고 처음 승계조합은 입주권 샀던 그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팔아야지만이 그 롯데 클래식이 비과세가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제가. 아세인것 같죠? 그러면 입주권 두 개로 산 경우에 어, 이제 그에 대한 사례들로 이렇게 몇 개를 또 가져다 놨는데요. 요거는 2017년 두기지역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을 했어요 a 입주권 그리고 그 다음에 어, b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이건 아파트 요거는 입주권 그리고 2020년 어, b 아파트의전 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어, 구입은 요때 했습니다 요때 이때. 어, 그리고 어, 이제, 어, 요 A가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요거는 B가 아파트 먼저 됐죠. 2 0 1 8년도 먼저 산 거죠. 그리고 요 입주권이, 입주권은 요때 샀지만, 1에 요, 요 입주권은 요때 샀지만, 1-가 완공된 거는 요 때가 1-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요. 2022년. 그다 B 아파트는 2018년. 아까 앞에 해석대로 하면 2022년 아파트에게 입주를 했잖아요. 그죠? 입주했죠? 그럼 얘가 더 뒤에 된 아파트죠? 입주권은 먼저 샀지만, 앞에 해석대로 하면, 요때 아파트 됐으니까, 요 날로부터, 3년 안에, 2025년 안에, 비 아파트 팔면 비가 세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근데 그런 거한번 볼까요? 어, 뭐랬냐면, 이거는, 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놔놓고요, 어,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후에 취득한 경우, 아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관리 후에 샀죠. 그거는 주택이 아닌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요리났죠. 입주권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어그 다음에 또 조합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어, 어 형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미 취득할 때부터 요 입주권을 살 때부터 이미 주택수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 올해 A아파트가 완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축 주택취득일은 요 A아파트 완공일이에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 뭐거주기간조정지역에 이런 거 따질 때는 완공된 요날부터 따진다 이 말입니다. 어 그렇지만 새로운 주택으로 요 때를 보는 거는 아니고 양도세 할 때는 요 때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입주권취득한 요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 또 다른 거에 예 어, 2005년도에 6월달에 갑소유의 A주택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때 A 주택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사업식 인가가 났고, 그다음 A 주택이 입주권으로 2006년 12월에 입주권이 됐어요. 입주권이. 그리고 2009년 8월에, 어, A로부터 이제 어리, 어리 입주권을 샀어요. 요게 이제 산 기준점이 되겠죠. 요 날. 입주권을 샀어요. 그리고 또 어리 B 주택을 하나 더 샀어요. 1 입주권 사고, 2, 2 주택을 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1 입주권이 이제 다시 이제 아파트로 바뀐 거죠. 주택 산 뒤에 입주권 사고, 1번 입주권 사고, 2번 아파트 사고, 3번 1- 요게 다시 집이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상식대로 하면 요 입주권은 1- 요 때가 주택된 걸로 보면 2번이 종전 주택이 돼서 얘를 팔면 비과세가 돼야 되겠죠. 비를 팔면 비과세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입주권이었고, 그 다음 아파트 샀고 입주권이 다시 아파트 됐어요. 만약 에 이걸 취득 기준으로 보면 이 집이 먼저 산 아파트가 되니까 이게 비과세가 돼야 맞겠죠.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볼까요? 답변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해당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재건축 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다 나와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노정법 48조 따라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입주권, 선정된 지위, 승계 조합이나 소리죠. 증비 어, 사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어쩌고저쩌고 89조 이양 조합은 입주권으로 본다. 입주권 승계 취득하고 해당 재건축 사업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아까 완공돼 갖고 아파트 입주해서 3년 안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어, 아까 B가 뒤에 산 아파트지만, 입주권보다 뒤에 산 아파트지만, 입주권이 집으로 바뀌기보다는 그 앞에 산 집이었죠. 그럴 경우에, 뭐, 이런저런 단서들이 다 이렇게 그 달아놓은 그 요건에 해당 안 되고, 비가 세 적용 못 받는다라고 딱 명시해놨고, 예. 어, 그래서 결론, 서로 각각 다른 재개발 구역에, 어, A, B, 조합은 입주권 보유 시, 그제 2구역이 하나 가서 있고 대현 3구역이 하나 가서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신축 주택 취득일 이후 완공된 걸 말이죠. 완공대가 들어가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비과세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 답변은 이렇게 안 왔습니다. 비과세라고 왔었습니다. 그죠? 한번 찾아보시고에 예.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짚어 보니까 과세가 훨씬 더 와닿는 계석입니다 왜 이거 비과세 같으면 지금 집 가진 사람 입주권 하나 샀어요. 3년 안에 팔면 당연히 앞에 아파트 비과세인데 입주 전에 팔고 4년 차든 완공해갖고 만 2년 지나기 전에 5년 차든 6년 차든 요때 팔아도 원래 비과세를 해줬는데 1년 실거주 해야 했죠. 맞죠? 만약에 이게 그냥 딱요때 완공된 요때 취득기준 1이다 이러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3년 완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앞에 아파트 팔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비과세 돼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결론 과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국세청 답변 자료 올리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그 자료를 국세청 답변 자료라 보시고 또 그게 어, 비과세는 값다 이렇게 혹시 여기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공부된 거 정리되자 말자 바로 이렇게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냥 과세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주권 두개 가지신 분들. 그래야 세금 박아지 않습니다.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어, 초롱부동산 유튜브가 재개발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또 투자 공부를 하시고 공부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의 뭐 단톡방이나 밴드나 뭐 이렇게 정보를 나누는 그런 방이 있다면 그런 지인들한테 조금 공유로 퍼 날라 주시는게 사실은 초롱초장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구독이 굉장히 빠르게 늘더라고요 내가 아는 좋은 정보를 절대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시지 안으셔야 됩니다. <웃음> 그러면 이미 안 납니다. 조롱소장. <웃음> 오늘도 감사하고요. 늘 감사합니다. <웃음>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